랑 똑같은 똑이 생긴 네네. 그런 사람을 보아서 아무 네. 자세히 살펴보니까 네. 같은 날 같은 곳에 태어났고 남동이었고 그렇죠 네, 그래서 페이스북으로 연락을 하고 네. 그 다음에 채팅을 하고 네. 그 웹캠을 켜서 연락도 네. 하고 맞아요 그 그 기분이 좋은 경험들을 쌓여가고 그리고 아그그어어 어 그리고 서로 공유했어요. 막 그렇죠. 자기 상황 상황 그런 것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중에 DNA 테스트라고 검증되어서 네 쌍둥이라고 밝혀지고 네그 쌍둥이 아, 그